간다! 가자! 가자! 집중해야 돼. 어렵다고 그랬어. 우리의 든든한 딜러 레셔니가 딜한다. 이거 뭐야? 어, 뭐야? 뭐야? 뭐야? 이거 장파 왜 이래? 음식 먹는데, 개인 음식 먹는데, 잘못 골랐어 오오 그림자 구슬 구슬에 치워 구슬 구슬은 내가 일치운다 오씨나 분노했어 분노했어 오다 세상에 누군데 구슬구슬구슬구슬구슬구이슬구슬구 어, 잠깐만 으... 어구슬구슬구슬구슬구슬구슬구슬구 구슬구, 구슬, 구슬, 구슬, 구슬, 구슬. 구슬 구르시고, 자, 물 피하시고, 파도 피하시고, 구르시고, 아우, 아우, 잠깐만요. 아, 야, 야, 연타로 때리기야, 있어, 없어. 아, 날아간다. 어, 아, 뭐야? 아, 아, 구슬, 구슬 때리다 뒤졌어. 어서, 어서. 오, 씨. 오! 오, 근데 좀 무난했는데? 나만 죽은 것 같아. 도망 다니면 되는 건가? 어우 대신 맞아 왜? 니왜 <웃음> 내가 억울한 거야 이거? 어우씨 아우. 아 근데 달빛은 예 뿐만이 아니라 그 쓰면 안될것 같아 제한테도. 그 장판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장판이 그거니까 장판이 너무나 안 보이고요. <웃음> 아니요, 그거 이제 도전 카드라고 해서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던전에 그 어려움을 추가하는 그런 난이도를 추가할 수 있는 그거, 그런 건데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드 모드를 그 추가하는 미션을 추가하는 그런 거? 예, 네, 패턴이에요. 패턴 추가. 아, 어, 안 돼. 아이코 근데, 근데 생각보다 되게 한 방만 받고 뒤지는 건 아니긴 하네 그래도. 아 굴렀는데! 안돼 어디가 내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. 내내 아니 내 버스트 안 맞고 어디가? 근데 왜 나는 이 양이 빛일까? 아, 빛 양이 빛인가? 이게 이게 별자리들인데 아그 인어가 물고기 자리 짠. 따라라라라 르르래래래래래래래래래 <Words> 이게 이렇게 죽어어렸네래안 되는데.... 아.... 한꺼번에 래래래래래어어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 여기도 구슬이야 구슬! 콜라님 구슬! 시체는 말을 한다. 조용히. <웃음> 아. 야, 구슬 와요, 콜라님 구슬. 왼쪽에 또 구슬이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엔지가 있어야 돼. 아, 이게 한번 맞으니까 계속 맞게 돼. 이게 문제야. <웃음> 아 가, 너랑 나랑 같이 죽어가지고 이게 아한번 구르는 게 꼬이니까 계속 꼬여 뭐 한, 한 번에 맞아서 죽진 않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꼬이면 죽어버린다 이게 문제지 아유